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앞뒤 저희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더욱 순종하고 공경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더욱 순종하고 공경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에녹의 믿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에녹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쉽게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녹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에녹의 승천만을 저희가 기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요. 번역이 될때 아쉽게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단어를 유의하면서 저희가 읽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에녹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11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에녹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에녹의 죽음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지난주에 예배를 하다가 형에게 돌에 맞아 죽은 아벨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연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조금 에녹보다는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은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화려하게 드라마틱하게 삶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마치갈 것인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5장의 에녹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내용을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그들이 나았고 그들이 죽었다라는 사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죽음으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족보의 단한 곳에는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밤하늘에 변나는 별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님께서는이 극적인 대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독특한 믿음 하나님이 가장 역사적인 삶이다 인정하시는 그 믿음은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 역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단어가 동행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동행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뜻이 조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을 보면서 같이 동행한다고 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노예의 생각과 주장이 계속해서 주인에게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한 집을 살아가지만 정신적으로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너무나도 다르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동행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시대이다 보니 각기 제길로 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이혼하고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행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은 마음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 자신의 고집과 개인의 기준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복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누가 보금 22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네,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단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즐겁게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번엔 하지 마시고 제 뜻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좀해주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과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우서 6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일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7절 말씀은 그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눈에 보이는 내 기준으로 삶을 쫓아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토조의 내 자아를 버려라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목에 힘을 주고 뽐내며 걸으면서 당신의 자아를 가꾸는 일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자아를 교양있고 세련되게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아를 끝장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과거의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십자가와 부하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수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아, 네, 자꾸, 자꾸 작아져야, 작아져야 하고, 하고 그리스도가 작고. 자꾸 커져가야 한다. 나 자신은 계속해서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커져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세상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판단들이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는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뜻을 함께하며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간혹 이야기 하십니다 목사님, 비싼 게 좋습니다 맛있는 건 누구랑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운동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팀별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복식을 하거나 팀플레이를 하는 분들이 얼굴만 마주쳐도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 원수라면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게임이 할 대상도 함께 숨을 쉬기만 해도 너무나도 힘든 원수들로 가득하다면 그 운동 경기가 재미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같이 하는 것, 같이 먹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모든 관계의 핵심이 친밀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만연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원인들을 꼽지만 전문가들은 친밀한 관계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꼽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관계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친밀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관계와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울감과 영적인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친밀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그긴 기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일로만 만나는 관계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쉽게 깨어집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정말로 힘이 듭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최선의 대고와 노력을 그 사람에게 지불하였을때 사람 간의 관계에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핵심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왕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왕년의 하나님과 친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순수한 헌신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의 예배와 활동과 봉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은 우리의 심령을 메말라가게 할 것입니다 애정 없는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가 가장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금도 친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지금도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느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이제 막 아이를 가지고 돌을 앞두고 있는 아기를 두고 있습니다 아기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그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아기가 정말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끼악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파바바박 저 멀리서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콧물이 양쪽에서 막 흘러나오고 침도 양쪽에서 막 흘러나오고요 어떨 때는 다 벗은 채로 저에게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이 보면 아이고 애가 조금 더럽다 얘는 좀왜 이럴까 이런 분한감을 느끼게 될 텐데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다 보니 모든 모습이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할까요? 침이 흐르고 콧물이 나도 그 아이를 받아들고 허공에서 그 아이를 들어주면서 제가 막 노래를 부르며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아이를 들었다가 안았다가 흔들어줬다가 합니다. 그러면 저의 그런 친밀함을 느낀 아기는 제 품에 안겨서 다시 한번더 소리를 지릅니다. 끼약 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들과 누리길 원하시는 최소한의 기쁨과 관계가 제가 말씀드렸던 아버지와 어린아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한박 웃음이 지어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눈물이 나시고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향해 찬양하며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친밀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린아이의 심령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린 마음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그 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예배해 두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하여 아버지를 닮아가고 성장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사춘기 자녀처럼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일이 갈수록 심드렁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웃음 짓고 계시는데 오셨어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또 왔어요 하나님이 제 집에 안 오시니 저라도 가야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이 가장 우선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건요. 아들로서 당연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비밀을 털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비밀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털어놓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모든 세미한 음성인 줄을 여러분들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과 장애물들 때문에 내가 지금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참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들려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은 우리의 모든 삶에 막힌 장벽을 허물어주는 열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마음에 거친 것이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될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친밀함에서 멀어져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친밀함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족보와는 다르게 가인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업적들을 나열하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살이나 되는 정말 장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노아홍수 이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음을 기억한다면 300년 남짓을 살았던 에녹은 정말 짧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당시의 땅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에녹은 큰 업적도 없고 오래 살지도 못했으며 특기할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아 영원의 삶으로 나아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영원한 세계에 비교한다면 900년 남짓의 삶은 하루 채 되지 못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년,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셔야 할그 짧은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과 온 세상을 향하여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 고백하셨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때그 뜻을 이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삶의 모습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의 종착지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말세지말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세상과 짝을 지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에녹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을까요? 말세인 줄은 우리 모두가 알지만 그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의 삶을 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아는 것과 말세를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의 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세를 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동행하기 위해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수 있고 그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뜻을 같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나의 자아는 죽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뜻을 같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나의 자아는 죽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기준과 나의 모든 삶 하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자가지고 그리스도가 커져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그를 여여 신앙인의 기쁨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왕년의 은혜와 왕년의 사랑과 왕년의 기쁨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자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한평생의 삶이 말세를 대비하는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향하여 주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로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노래하시며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수많은 악한 것들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그러네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속해서 커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선물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향하여 세미하게 음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 주님과 사랑하며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